아, 김 탁! 라도 그걸 안 해요. 이번에 모실 선생님은 특별히 두 분입니다.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정현입니다. 저는 21살 박혜빈입니다 <웃음> 이제 두 명한테 레슨을 받게 됐는데 두 명한테 레슨을 받아 본적 있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서로 다른 자아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웃음> 개인적인 의견으로좀더프로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같은 성향이 가장 강하잖아는포코페프가그성향이좀더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단 전체적으로 설명해자이 친구는 이 그 사운드가 확 났으면 좋겠 어떻게 뭔가. 하면 그 소리가 확 날까요? 연습을 해야죠. <웃음> 다음, 계속 타고 가 갔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소리 되게 크죠>? <웃음> <웃음> 어떻게 크게 내지 않잖아요. 안 아, 돼. 저는 아까 살을 어요찌 맞아. <웃음> 니짜웃진 <아니었죠>, 거지. <웃음> 살을 지면좀 도움 진짜 많이 돼요, 살을. 여기 <웃음> <웃음> <웃음> 어 요거 지금 리듬 계속 나오는 거 그것 좀 하시면 그러니까 뭐 어. 뭐가 하시면 돼. 예, 아, 음, 음, 조금 네. 더 완전 무섭게 그냥 몰아쳐도 될 거. 아, 피현이신부잖아 근데 약간 좀 음. 이렇게 <웃음> 그러네요아그리 <웃음> 그래. 뭔가 이게 멜로디가 딴따단 이게 뭔가 중요한 거잖아이게 줄로 가서 딴따단 이게 나오니까 뭔가 이게 아니라 딴따단 뭔가 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있었요 더 쓰지 말고 이게 점점 넓어지잖아요. 왼손 밑으로 하고 오른손 위로 올라가니까 뭔가 넓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요. 응. 근데 너무 팔이 경직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팔을 훨씬 뭔가 어깨에서부터 무게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웃음> 같은데, 마무리 단계니까. 뭔가 이 간격을 느꼈으면 좋겠. 반음계로 올라가다 여기서 갑자기 사도가 되잖아요. 계 <웃음> 사도. 소리좀더 <웃음> 아, 청명하게 됐으면 좋 뭔가 소리가 좀더 빛났으면 좋겠어. 응, 요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 쉐입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려주 이렇게, 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편안하게 한번 쳐보세요. 잘 쳤어요. 어, 산이의 가장 좋은 점은 피아니스트한테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감각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산이가 나는 꼭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거는 거울을 좀 연습하는 방에 놨으면 좋겠어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모든 마디, 모든 박자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박자를 느끼는 거는 사실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애기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이렇게 불러내요. 기쁘고. 이제 그거를 고치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의 몸과 음악이 너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쳐볼까요? 난좀 지키면 좋겠던데 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 안 지키는지도 몰랐어 어, 그런 거구나 오케이 이, 이제부터 지키면 되지 마 피아니스트는 항상 여러음을 쳐요 다른 악기랑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윗소리예요 따음은 연결하고 윗소리를 미처 연결 못하면 그냥 연결 못 하는 걸로 끊어지는데 페달의 문제인가 봐. 다시. 어 페달을 이렇게 밟아볼게요.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들었다가 밟고 뭘지 돌체도 잘하고 노래도 다 잘하는데 뭐가 그냐면 나는 원하는 노래가 뭐냐면. 그래서 실을 쫙뽑아냈는데 거기 걸리지 않고 계속 뽑는 거지. 해볼게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할수 있어요. 시작. 불편하지, 그치? 엄청 불편해. 왜냐면은 내가 하던 습관이어서 그래. 몸에 밴 습관을 바꾸면 엄청 불편해요. 근데 그 느낌을 이겨내야지. 그래야 습관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작아질 때 어, 이렇게 돼. 그런데 작게 치는 것과 몸을 구부리는 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 요피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어깨도 아플 거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어, 자세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을 못 쓰는 자세거든요. 또 여기가 작아지는 어떤 느낌은 주는데 진짜로 손질이 별로 안 작아져. 그다음에 이제 갈 거야. 더더더더 더. 이쪽에서 소리를 몰아서 내야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있어야 가만히 있어야 소리를 훨씬 크게 낼수 있어요. 첫 번째 샘률이 뭐지? 피어리심. 어, 피아니시모예요. 치면 엄청 특별한 거야. 게다가 뭐가 써 있어? 돌체. 도울체. 돌체는 뭐야? 그렇지 부드럽게. 돌체가 어느 나라 말이니?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건 이태리 말이에요. 디저트 섹션이에요. 거기서 티라미수도 있고. 티라미수 먹었니? 안 먹었니? 어 하여튼 엄청 달콤하고 싹 녹는 그런 케이크들. 그러니까 입에 싹 넣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 싹 녹아가지고 그런 게 돌체예요. 이게삭 녹아버리게 다시 해볼까요? 자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왜 끊어지게 들리는지 이제는 몸을 안 썼는데도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손을 한번 잘 봐봐 첫 음을 이걸 해요 속도를 확 붙여요 그러면 속도를 붙이면 소리가 커져요 손을 탁 꺾는 그걸 안 해야 돼 막. 한번 해볼게 지금 봐봐 봐지봐지봐지 봐지. 바로 그거야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이유를 알수 없는 습관 어, 또 했어 또 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도 안 잡아먹어 이걸 해야지만 속이 시원해 그걸 안 해야 돼 어, 또또 또. 이거 돌,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않고 그렇지 계속 해보세요 돌, 돌리지 마세요 옳지 거기서 스피드가 자꾸 붙어가지고 프린징을 나누는 그런 습관을 붙여요 좋아요. 이렇게 빠른 곡을 빠른 부분을 칠 때는 하나를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안 빠른 거. 모든 뭐 에티드 이거 칠 때도 이것만 사, 사람들은 이것만 쳐. 근데 그거 아니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얘도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왼손이 훨씬 중요해요. 항상 어, 빠른 거를 칠 때는 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천... 시는 데를 중요하지. 한 번만 해볼게요. 응. <목소리> <목소리>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이 불편함을 자꾸 해서 고쳤으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쳤고 이제 너무 어린데 이렇게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래요 수고하셨어요 <웃음> 얘를 때리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는걸 해봅시다 내가 본 12살 지붕 제일, 제일 표현 잘 치는 거 같아 할 말이 없는데? 음, 커진다는 느낌보다 좀 넓어진다는 느낌으로 뭔가 악보에서 음표도 음악인데 쉼표도 음악이잖아? 나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이걸 네가 마음대로 친다 해서 쇼핑이 혼내러 오지 못해 음.